근무예요. 저희 직원 3명이 다 재택근무고 어다 집에서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일을 안해요 칼퇴근 다들 하고 어 그런 친구들이 저희 회사 쇼핑몰을 다 돌보고 있으면서 저도 쇼핑몰에서 월급만큼만 받아가요 저희 직원들이 가져가는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가는 정도 그래서 강의로 훨씬 버는 돈이 더 많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강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출액을 내가 순 매출액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략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느 정도는 전업으로 쇼핑몰을 하겠다고 라 한다면 내가 쇼핑몰을 할때 어느 정도는 자금력도 좀 준비해야 되고 제가 와디즈 펀딩을 하면서 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디즈에서 판매를 한다고 라 한다면 광고비라고 하는 거를 써서 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나 얼음 풋은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예산을 2주에 1 천만 원을 놓고 해요 광고를 굉장히 높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이 해당하는 효율이 얼마만큼 뽑히는지 그러려면 광고 소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라걸 느꼈는데 잘 만들었고 포토샵으로 엄청 열심히 제가 훌륭하게 만들었던 콘텐츠들보다 사실은 소재 문구랑 그리고 컨텐츠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만들었을 때 클릭이 더 많이 유발되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안에서 내가 누르고 들어왔던 이미지에 그거의 느낌에 딱 반영이 되어 있는 나를 후킹해주는 상세 페이지는 만들어져 있어야지 어느 정도 구매 결정력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크게 세 개의 챕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첫 번째는 판매를 부르는 쇼핑몰의 전략과 디자인 기획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좀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책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을 일부러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좀더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저를 아실 수 있지만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저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네 카페24 쿠팡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뭐 지마켓 옥션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지마켓 옥션에서 10년 전에 근무를 했던 거를 토대로 지금까지 올라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웹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쇼핑몰 전업을 하고 쇼핑몰 강의를 좀더 전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 브랜드로만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나쌤 TV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책도 세권이나 냈는데 이세권다 사실 출시했을 때다 괜찮은 반응이 있었고 이 쇼핑몰 상세페이 지 디자인 가이드북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 있는 새로운 책으로 나와져 가지고 저랑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두껍지 않았어요. 지금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처음엔 280페이지였어요. 그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 세 번째 개정판이 나오면서 신규 트렌드를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400페이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최근에 제가 더 추가했는 내용들이 더 들어가져 있고 원래는 어 얘가 CS6 버전으로 포토샵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높은 버전에서는 메뉴가 조금은 다르다 라는 걸좀 느끼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이질감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쇼핑몰에서 사용을 하는 툴이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고 거의 트렌드는 많이 바뀌지 않았다, 만들어지는 트렌드들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 드릴게요, 다나스 김경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차피 북토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소통을 하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은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준비했다는 내용은 첫 번째는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쇼핑몰의 디자인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자사 쇼핑몰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 게더 좋고 컨셉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실 때 어떠한 기획으로 노하우를 가져가시면 좋은지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여러분 만약에 촬영을 하시겠다 돈을 드리기가 좀 힘들다 라고 했을 때이 소상공인 분들이 제작하실 수 있는 사진 촬영 방법까지 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단은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할 때에는 고객들이 어떤 단어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심비 나심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심비라는 거와 나심비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데 그때 내가 사용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 아무리 비싸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지출을 하겠어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딱 떠오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나의 행복감을 충전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들이에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여기 아이돌 굿즈라고도 적어놨는데 최근에 아이돌 굿즈라고 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BTS일 거고 그 다음이 임영웅 씨 네, 엄청나게 팔립니다 엄청나게 정말 그 굿즈들이 그리고 아, 아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굿즈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응원을 하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가 잘 되는 것을 봤을 때내 기분도 같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나의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이 상품 페이지는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이이 이 키워드와 우리가 상충하는 상품 판매를 한다고 라 했을 때 상품 페이지가 막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고 해야 될까요? 그러진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나의 심리가 이미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이 상품을 검색했기 때문에 기본값만 잘 충실하게 되어 있으시면 돼요.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미 설득이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내가 마음속에 넣어놓고 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있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있서빌리티는말 그대로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한테 과시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한테 과시하는 용어로 많이 쓰시는 SNS가 있죠 어떤 걸까요? 인스타그램이겠죠?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은세상이 나만 빼고 다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애들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게 육아를 하는 애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육아맘인데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부러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일상을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죠 그럴 때 나도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꾸밉니다 난 아니면 나를 꾸미죠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차 로고에다가 이렇게 비싼 시계 이렇게 차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어 놓고 올리는 샵, 나는 오늘도 샵, 출근을 하지만 샵, 오늘도 행복하다, 샵, 오은완, on 막 이런 것들 막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서빌리티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은 상세페이지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세페이지가 있어 보여야 사진이 있어 보여야 내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저렇게 나오겠지 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과소비적인 제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테리어 소품을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라 한다면 상세페이지에 사진은 정말 중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존을 포토존을 집안에 만드는 게이십대들의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이서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취급하시거나 판매하신다면 상세 페이지에도 똑같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닝아웃이라는 거예요. 미닝아웃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표출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미닝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 미닝아웃들만 모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뭐 요즘에는 뭐두 곳으로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의 홍대 거리나 홍대 거리에 가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홍대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은 아 쟤는 자기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패션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해 주죠. 근데 그곳을 그거를 똑같은 걸 입고 신촌을 가요. 아 또라이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닝아웃을 나타내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내 주관을 뚜렷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분 제가 막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면손 들고 뭐 발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가지고남 눈치 좀 많이 보고 이런 사회였다가 우리나라는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mz세대가 이렇게 도래하면서 미닝아웃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또 이태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미닝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요 어느 정도 굉장히 그곳 몰두에 있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성애자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블랙으로 올블랙으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패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소비하러 가죠 이럴 때는 보통은 미닝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 감성 소비가 좀 많아요 감성적인 소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간에 맞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상세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을 선별적으로 잘 골라가지고 어느 정도 큐레이션 해주는 게좀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미닝하고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의 상세페이지 디자인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 이 단어가 한때 간 적이 있었어요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확행과 반대되는 단어 플렉스 플렉스 해버렸지 라고 하면 돈을 엄청나게 썼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플렉스를 해버렸더니 돈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소확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소확행 시대예요또 무지칠 시대고 그래서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건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작은 소품들이 많아요 모자라든지 키링이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요런 것들이 많아요 취미 굿즈 성인용 제품들 요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상세페이지는 디자인이 친절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페이지가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따뜻하게 다가가 줘야 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혈로족이라고 있습니다 혈로족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저를 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홀로 욜로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어찌 보면 은 욜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들도 많이 다 하는데 이 욜로족인데 나 홀로 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욜로 한다는 거는 오늘만 사는 애들이 나 홀로 욜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소비를 과감하게 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 명품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요런 것들이 혈로족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굉장히 혈로족의 키워드와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소비를 하는데 과감하게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유례 없는 어 비싼 차들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페라리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신차 가격이랑 중고차 가격이 똑같다고 하죠. 원래 1억 가까이 차이 났었는데 피가 더 붙는데요. 그러니까 뭐 샤넬백을 산다고 해도 샤넬백을 다시 리셀링을 할때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 하죠 희귀성이 있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혈로족의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제품으로 봤을 때에는 전자제품일 확률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들의 다양성도 굉장히 넓어졌죠 어떤 제품들이 있죠 요즘 나오는 게 슈즈를 케어하는 게 나왔고 또 와인셀러 같은 것들도 집안용으로 해서 나왔고 또 어떤 게 있죠 식기세척기 같은 거 우리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런 제품들이 이 효로족에 맞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아이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어때야 될까요? 그 사람을 꼬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획력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효로족의 상품은. 명품은 이미 그 명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효로족에서 내가 그 혈로족을 꼬시기 위한 제품으로 만든 어느 정도 고급성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상품베이지는 굉장히 힘을 좀 주셔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두 가지로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이기는 상품을 만들어내실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주는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줘야 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항상 이두 가지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이름을 내 쇼핑몰의 이름을 기억하는 내 쇼핑몰이 브랜딩이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브랜드를 기억한다 라고 한다는 이 자체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로고부터 생각하세요 로고하고 택배 보낼 때 박스 뭐 이런 것들부터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 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고객에게 주고 싶은 가치와 이 브랜드의 느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름을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브랜딩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잘하는 브랜딩, 회사,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브랜딩이 정말 잘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브랜딩이 잘했다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 생수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십니까? 삼다수, 그쵸? 삼다수가 브랜딩 잘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생수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삼다수니까.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나요? 애플이 있죠. 네, 애플은 굉장히 브랜딩을 잘한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도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삼성이란 이름 가치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브랜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면 갤럭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와 회사라는 것은 다르게 움직이죠. BI와 CI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BI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CI라고 하는 건 컴퍼니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컴퍼니 아이덴티티는 이 회사 자체를 브랜딩해서 가치를 올려서 전자제품은 우리 회사야 라고 얘기해서 브랜딩을 올려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제품들이 다 잘나가게 만들어 주는 걸 얘기를 하고 BI가 잘 됐다 브랜딩이 잘 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어, 다운이라고 하는 제품 아시나요? 섬유유연제? 그러면 혹시 음, 또 아시는 제품 중에서 어, SK2라는 화장품 혹시 아시나요?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인 거 아시나요? 네, 두회사 같은 회사입니다. 네, 이게 CI 한마디로 컴퍼니를 브랜딩을 했기보다는 제품을 브랜딩을 했죠. P&G라는 n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도 있고요. 음, 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 깨끗해 하세요? 손 씻는 거? 손 세정제? 그 회사랑 또 다른 회사 중에 같은 회사가 때가 속 비트 세제 이 세제가 같은 회사예요. 아이 깨끗해 회사랑 때가 속 비트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라이언사라고 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생활용품 회사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을 브랜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은 숨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반감감 감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가 높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 이렇게 반일 감정이 있어가지고 뭐 불매운동 막 이런 거할때 아이 깨끗이나 비트나 이런 게안 나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또 짜는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품이 이제는 브랜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회사 이름을 꼭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을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로 줌으로 해서 그 고객들이 내 쇼핑몰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상품 하나만 잘 만들어도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브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내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런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페레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교보문고의 바깥쪽에 베스트셀러에 딱 진열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상품을 책을 다 보고 여기 에 있는 매출이 거의 80%가 나머지 책들을 먹여 살린다 라고 해가지고 페레토의 법칙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법칙이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그 롱테일의 법칙이 잘 통해가지고 성공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아마존에 베스트셀러에 있는 저자들의 책을 내가 옛날의 책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 저자가 썼던 10년 전에 책을 사려고 봤더니 아마존에서 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이 롱테일에 있는 잘 팔리지도 않는 거는 서점에서도 재고를 갖고 있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마존에서는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시장에 있는 한명한 한 명의 고객까지도 나는 노리겠다라고 해서 아마존이 성장하는 데까지 손익분기점이 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롱테일이라고 하는 곳에 고객이 너무 많이 세그먼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객이 세분화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어떤 고객 내가 딱 생각하는 고객이 주부라고 한다면 그 주부 중에서도 신도시 주부인지 40대 주말, 주, 주부인지 점준마인지 아니면 은 정말 오래된 그 미시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고객을 정확하게 세그먼트해서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준다면 나머지 그 시장에 있는 다른 큰 카테고리의 고객들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브랜딩을 한다는 라 것은 그 해당하는 브랜드를 삶의 다가서는 브랜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광고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지금 나오는 광고 중에 제가 TV 광고를 보면서 어, 이 단어를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 광고를 보니까 정말 애플은 왜 저런 광고를 만들지라는 걸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애플이 보면 은 굉장히 광고가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삶에서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죠 최근에 나왔는 광고가 뭐가 있었냐면 뭐 테이블 위에 아이폰을 올려놨는데 케이스도 안 씌워놨어요 근데 구남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진동이 계속 올려가지고 핸드폰이 계속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떨어질 위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어지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뭔가 저 전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 전화기가 또떨어지면 혹시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찔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걸려오면 서 핸드폰이 떨어져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폰은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되게 함축적인 의미인데 삶에서 있을 수만 있을 만한 이야기죠. 그럼 타깃 고객을 누구로 잡았을까요? 젊은 여성 고객을 잡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삶에서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한 브랜딩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애플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고객 그 수강생 분들이 있습니다. 제조사분들 대표님이 오시게 되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이 제품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상세페이지에서 그거 내용을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얼만데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소비를 하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래 사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대신에 이 물건을 산다고 라 얘기했을 때이 물건을 소비해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 합당해야 됩니다.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올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격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브랜드의 가치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리뷰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고객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고객들에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버리면 제품은 정말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써보지 않으면 써보는 경험성을 갖지 못하면 그 해당하는 제품은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내 제품이 좋다라는 걸 언젠가 알아줄 때까지 그 유명한 존버를 하는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내실 때에는 처음부터 마케팅비를 얼마를 집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상품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를 얼마로 가지고 올수 있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제품 제조를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건 마케팅비예요. 이 마케팅비를 놓고 봤을 때에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조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실은 살아남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려면 입소문을 너무 많이 타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제품을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광고도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을 내가 전략적으로 좀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손익분기점을 한 6개월 정도 로 놓고 봤을 때한 달에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태워줘야지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브랜딩이 온라인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쓰려면 내가 이 제품을 팔았을 때 2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2천만 원을 계속 메꿔낼 수 있겠죠 이렇게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고객은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고 노출이 많이 되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고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고객들이 키워드를 이제 찾아서 나한테 를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비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겁도 많이 나고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쇼핑몰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내가 내공을 쌓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이 사례가 저희 직원의 사례인데 저희 직원은 원래 제 수강생 출신에서 대부분 다 저희 직원이 와요 근데 저희 직원분이 햄스터 쇼핑몰을 하겠다고 저한테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햄스터 쇼핑몰을 하겠다고 라 해가지고 햄스터 용품들을 판매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시장이 너무 작은데 왜 햄스터 시장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10년 동안 햄스터를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햄스터한테 들어가는 물건들은 많은데 이 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많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햄스터를 한번 키워봤던 사람들은 계속 키운다. 죽으면 다시 키우고 죽으면 다시 키우고 이렇게 다시 키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어느 정도 작은 틈새 시장이 정확한 세그먼트가 되어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판매를 할때이 고객들의 마음을 녹여 줘야 되죠 그러려면 나도 햄스터 키우는 사람인데 이거 필요했죠 라는 얘기를 하는 상세페이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형으로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대신 그 네가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그 물건을 쓰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넣어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들과 공감대를 유도해라 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일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쇼핑몰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이 굉장히 잘 됐고 물건도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달에 버는 매출액도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쇼핑몰이 음, 커뮤니티가 됐어요. 왜냐하면 햄서를 키우는 고객들이 몇명 없잖아요. 그리고 쥐잖아요. 쥐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보내면서 이렇 엄청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막어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내 자식이 이쁘지. 남의 자식 안 이쁘잖아요. 솔직히 정말 이쁘게 생긴 애이 빼고는 자꾸 사진 보내면 좀 부담스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또 햄서 키우는 사람들 알아요. 그러니까 상품페이지 리뷰에다가 우리 애기 정말 귀엽지 않냐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애가 이렇게 먹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자가 또 리뷰를 써줘요 그러면 또 좋다고 또 다른 상품을 사가지고 여기 있고 이거 또 다른 거 샀는데 이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햄스터 아줌마들 이다 모여있는 내네 쇼핑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햄스터 용품 다음에는 토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토끼는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원래 갔던 방침을 못 가니까 방향을 어디로 틀었을까요? 햄서를 키우는 고객들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성별이에요. 대부분 30, 4 0대 여성분들이에요. 의외죠. 왜일까요? 왜 30, 4 0대 여성분들이 햄서를 많이 키울까요? 일단 아이가 키우고 싶어해서 데오고는 방치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은 엄마가 타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고객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또는 20대 후반의 여성분들, 개나 고양이 키우기엔 좀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죠. 여성 고객이라고 하는 타깃이 정확하게 뭐예요그 사람들한테 팔수 있는 소품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주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햄스터 키우는 분들이 같이 쓸수 있을 만한 걸 같이 팔았어요. 뭐 머리끈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팔았는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객이 보유가 되어 있으면 이 고여 있는 고객들한테 다른 상품을 소개를 했을 때 좋아할 만한 상품이라면 이 쇼핑몰의 신뢰도가 높았을 때에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조금 있으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뭐뭐따 다른 걸 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좋아하면 저를 따라올 수 있겠죠. 이게 인플루언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냐 아니면 블로거가 되냐 SNS를 더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저는 쇼핑몰 창업하실 때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자금력이 없고 지금 시간도 아주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정도는 쓸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저는 블로그나 SNS를 하시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언젠가 쇼핑몰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조금 겁나고 무서워 또는 팔만한 물건도 없어 그렇다면 라 지금 시작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향후에 팔만한 물건을 어, 구매할 고객을 먼저 모아 놓는 게더 중요해요 그 고객이 모이게 되면요 기승전 커머스가 열립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는 커머스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부터 모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금력도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쇼핑몰을 바로 해서 즉각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게 좋죠 s n s 라면 즉각적인 매출은 안 나요 절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어느 정도 3개월 이상의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고 쇼핑몰은 그래도 상품만 올리면 판매가 조금씩+ 조금씩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판매의 경험은 빨리 쌓을 수가 있게 되죠. 나는 어떤 성향이 더 맞는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근데 내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블로그 형태로 충분히 만들되 고객들에게 어느 정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쇼핑몰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몇 가지 스마트 스토어와 그리고 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쇼핑몰의 이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리뷰 채널이라고 하는 쇼핑몰이고요 어 판매하는 물건과 타겟 고객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를 곳이고 20대 30대의 여성 고객들한테 리빙이나 의류를 셀렉해 줘서 좀 독특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블랙 컬러로 해서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을 해줬고 어느 정도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딱딱하게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셀렉샵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딕체로 해가지고 설명 글씨는 폰트를 잡아줬고 배송 안내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송 안내 페이지에다가 해외배송이지만 내가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상품을 보내드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주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꼭 적어 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신뢰성을 갖게 되고 cs가 좀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에 언니의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이 저의 본캡입니다 사실은 이 쇼핑몰을 운영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이 쇼핑몰은 사실은 처음에는 위탁 도매 쇼핑몰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아시는 내 재고 없이 상세 페이지도 다 받아가지고 상품만 열심히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그 쇼핑몰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물건이 잘안 팔렸어요 전 올리면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리 저는 그때 당시엔 지마켓 옥션시대 였기 때문에 상품 올리고 c p c 광고만 해주면 나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쿠폰 붙여가지고 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나가요. 왜냐하면 가격 비교가 안 돼요. 쿠폰 붙여놓은 애들끼리 <웃음>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데 스토어팜 시대로 와버리니까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가 되고 똑같은 물건을 올려놓은 다른 판매자들이 서로 있고 상품을 이렇게 저렇게 올려도 얘가 순위가 한... 어떨 때는 위에 있고 어떨 때는 밑에 있고 너무 랜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이 자꾸 나가네?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도매처에 물건이 없은, 없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위탁 도매를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계속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제가 뭘 했냐면 <웃음> 이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서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디자인 에이전시를 했으니까 어,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보자 그래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명함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이거 왜 팔리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명함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명함을 많이 사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명함 쇼핑몰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그 물건을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은 돈 되는 건다 파는 쇼핑몰이 됐기는 하지만 어, 언니의 리뷰라고 하는 쇼핑몰의 키워드 검색량이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고를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넣었거든요 언니가 택배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언니가 열심히 상품 등록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컴퓨터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중간중간에 넣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릴 뭐 언니의 리뷰의 누굽니다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막 이렇게 적었어요 블로그처럼 적었죠 그렇게 적었더니 저 언니의 리뷰라고 하는 저 로고가 고객들한테 캐릭터로 해가지고 많이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고객이 상담을 할때 항상 저를 부르는 멘트가 언니로 시작해요 언니 저희 출고 언제쯤 돼요?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답장을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그냥 언니 대 언니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저희 회사 쇼핑몰은 어찌 보면 고객들이 기억을 해주죠 언니네 언니네 쇼, 언니네 리뷰 뭐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불러주실 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재구매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약간 활발하고 발랄하게 다가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란색이 저희 키포인트 컬러로 넣어줬고 그리고 폰트는 배달의 민족체를 좀 썼어요. 약간 삐급 글씨로 해가지고 너무 디자인을 잘하고 멋있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옆집에 그냥 디자인 잘하는 언니한테 맡기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컨셉으로 좀 가져가게 만들어줬고, 아무래도 명함이나 뭐 인쇄 제품이다 보니까 느려요. 제작이 되고 나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느리지만 꼼꼼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겠다. 저희 리뷰에 보면은, 아, 너무 친절해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게 친절한 친구는 아니에요 굉장히 AI 같은 친구인데 그 아이가 굉장히 저희 직원분이 상담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쇼핑몰 본캐를 가지고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을 때에 제가 다른 키워드 의 카테고리 어, 스토어들을 더 많이 열어가지고 지금 6개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을 있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핸드백이라고 하는 쇼핑몰은 사실은 지금은 그만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데 브랜딩 컨셉은 너무 괜찮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브랜드 이름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일주일에 딱 100개만 제작하는 천년비누랑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게예요 근데 핸드하고 숫자 100이 적혀있다 보니까 중의적인 표현으로 느껴지죠 핸드백은 그냥 가방이잖아요 근데 이 가방을 핸드 손으로 만드는 100개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뭔가 기억하기 되게 좋고 이름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잘 돼요 물론 이 이름은 뭐가 안 될까요? 상표 출원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름들은 다 상표 출원이 안 되는 이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이름은 어느 정도 고객들이 기억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컬러는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브라운 계열로 해가지고 천연 비누샵이라서 좀 그렇게 따뜻한 질감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로 가져가기로 노력을 많이 했고 폰트는 고딕체를 사용을 해줬고 배송 안내는 한정 상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심비가좀 넘치는 상품으로 좀 보여주는 안내 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수목만 배송이 되는데 정성스럽게 3일 동안 뭐 며칠 며칠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며칠에는 뭐 보낼 때에 이런 거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데 물러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놔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어 음, 그냥 귀찮은 거예요 3일만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투잡러워였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브랜딩 컨셉 되게 좋았고 고객들을 설득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출은 잘 났습니다 근데 100개 이상 팔고 싶은데 100개를 못 팔죠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해가지고 샴푸랑 이런거 뭐 바, 샴푸바나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아예 상품을 더 많이 몰드를 더 많이 해서 좀 대리석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브랜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운영을 또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운영은 좀 잘하고 있지만 핸드백은 이렇게 문을 닫았다 브랜드의 이름과 결국은 같이 간다 시장이 매출은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컨셉을 처음부터 잡기는 어려워요 그치만 내가 잡았는 그 브랜드의 이름에 맞춰 가지고 톤앤매더로 고객을 응대해 주고 같은 의미로 고객을 상대해 를 주게 되면 고객들은 기억을 한다는 라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90%가 모바일로 쇼핑을 해요 이런 자산몰을 들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디자인을 더 많이 신경 을 쓰셔야 되는데, 모바일 쇼핑몰과 PC 쇼핑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딩입니다. 로딩. 어떤 의미냐면, PC에서 로딩을 할 때에는 상세 페이지, 이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먼저 컴퓨터에다 다 다운을 받아요. 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부터. 다 다운을 받아서 스크롤을 내리면 끊임없이 그냥 짝짝짝짝짝 나와요. 근데 모바일은요. 스크롤 올리면서 로딩을 해옵니다. 그 서버에서 이미지들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의 용량이 크면 어떨까요? 느리죠. 그리고 이미지를 통으로 넣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화질이었다가 고화질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한3초가 넘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서버에다가 전송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멈춰요. 그럼 저화질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통으로 넣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고객이 모바일로 봤을 때더 빠른 로딩을 가져와서 상품 페이지를 보는 우리 급한 성격들이잖아요 상품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안 나오면 나갑니다 바로 스와이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컨텐츠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거나 스크롤 내렸을 때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 쇼핑몰 레이아웃에서는 상단의탑 메뉴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게 만들어주시고 비주얼 배너 가운데 들어가는 배너 이미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많아요. 이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고객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최소, 5개, 최소 5개의 클릭했을 때 보여줘야 되는 페이지들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기획전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너들은 움직이는 속도가 2초 정도만 머물면 됩니다 빨리빨리 로테이션을 시켜 가지고 다음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거기에서 나랑 맞는거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이런 쇼핑몰에서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개의 메뉴 자사 쇼핑몰을가보안 가실 것 같아요 세분다안 네분안 가실 것 같은데 자사 쇼핑몰에서 물건 잘 사시나요? 잘안 사시죠? 안 사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안 사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사 쇼핑몰에 들어가면 항상 있는 메뉴가 베스트 원뉴입니다 베스트 뉴 그리고 하나더 추가한다면 세일 특가 메뉴 이세 개는 꼭 있어야 돼요 자사 쇼핑몰에서는 베스트 메뉴는 누가 제일 많이 눌러서 볼까요? 베스트 맞아요 처음 들어간 고객들이 제일 많이 눌러요 왜일까요? 평탄을 치고 싶어요 이 쇼핑몰에서 뭔가 모험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 왔잖아요 뉴는 누가 볼까요? 이 쇼핑몰을 좋아하는 고객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신상 나온 거 없나? 이렇게 봐요 세일은 뭘까요? 얼마 이상 사면 무료배송 하잖아요 15만원 이상 사면 무료배송 그 배송비 3천원을 아끼겠다고 뭘또 사요 고객들은 이상하죠? 3천원은 아까워 가지고 우리 뭐 자꾸 장바구니에 담잖아요 이상하죠? <웃음> 우리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0리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사 쇼핑몰에서는 그게 많이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 메뉴에 그렇게 해서 더 돈, 돈을 더할수 있는 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객단가 자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악성 재고도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메뉴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 상품을 최대한 많이 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해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비슷하고요 일본, 중국 이렇게 해가 세 개가 비슷하고 그리고 어, 일, 뭐 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이 좀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면 될것 같은데 쇼핑몰은 자사 쇼핑몰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 우리 동아시아권,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이세 나라가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이세 개의 큰 시장은 메인 화면에서 모두 다 이동해요. 메인 화면에서 상품 페이지로 다 이동해요. 항상 어디로 갔다가 메인 와요. 항상 다른 데 갔다 메인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상품 진열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쇼핑몰 해외 미국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 상품이 없어요 대부분 상품이 없고 배너 이미지를 클릭해서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눌러서 들어가요 그리고 상품을 보고 있다가 밑에 큐레이션 해주는 제품들 이거 사는 사람들 이거 많이 사요 라고 했는 이런 관련도 있는 상품들 더 많이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 경험성이 근데 조금씩 한국에도 접목이 되고 있어서 쿠팡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잘 접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쿠팡에서 요 상품 보고 있으면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우리 사실 상품페이지 쿠팡에서 잘안 보지 않으세요? 제일 위에 있는 대표 사진에 있는 눕기 따져 있는 그 하얀색 배경에 있는 이미지 보며다, 보면서 넘기다가 리뷰 눌러가지고 리뷰 썼는 애들 거좀 보다가 그래도 알딸딸하다 싶으면 상세페이지 오거든요. 상세페이지 조금만 이렇게 보다가 구매 버튼을 누를 때 보면 은 관련 상품이 이렇게 같이 떠요. 그러면 요거 더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상품으로 그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하기가 되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소상공인일수록. 그래서 쿠팡용 상세 페이지는 사실은 그렇게 힘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도 있는 상품의 AI 추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색 키워드만 좀잘 써주시면 충분히 잘팔수 있는데 이런 경험성이 여기에도 함께 오고 있어요. 자사 쇼핑몰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사 쇼핑몰에서도 여러분들이 관련도 있는 상품들을 AI 추천해주는 기능을 같이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크로바 AI 상품 추천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추천 기능이 내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해야지 그 기능을 최대한 이용을 잘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자산물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고객의 상품이 이렇게 보여져 다른 판매자의 상품이 이렇게 보여져서 다른 사람한테 이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브랜드 쇼핑몰로 키워내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어디에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품의 숫자 이런 것들의 차이나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상품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어, 상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착샷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매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의류 쇼핑몰이랑 주얼리 쇼핑몰이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객단가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으십니까? 주얼리가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가격이 비싸서일까요? 아니에요 주얼리니까 어, 파인 주얼리랑 그 커스텀 주얼리가 이 나누어져 있죠 파인 주얼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그 금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커스텀 주얼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악세사리들이에요 자, 이 악세사리들의 가격이 만 원에서 삼만 원대예요 근데 왜 객단가가 이런데 한 번에 사고 나가는 고객은 의류보다 더 많을까요 그리고 금부치나 이런 건 온라인 잘안 사시지 않으세요? 비싸니까 너무 차동해보고 사야죠 이렇게 껴보고 살고 그래야 되죠 왜일까요? 고객을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의류는 어떨 때 사죠?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면 사요 여행 간다 그러면 일단 옷부터 사요 이렇게 뭐 해외여행 간다 유럽여행 간다 그러면 유럽 가서도 살 거거든요 근데도 사요 이게 여자의 심리예요 그리고 누가 결혼 한대요 그럼 또 옷을 사요 하객류 사요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갈 거다라는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사는 게 의류예요 그리고 이 옷을 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뭐가 어울릴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의류예요 그러면 은 즉흥적인 소비가 가능할까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안 해요 즉흥적인 소비를 했다가 반품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해보고 저 옷에도 입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같이 다잘 담아요. 그래서 하나만 사고 나가는 고객이 거의 없는 게 주얼리예요. 그래서 상품 추천이나 코디나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주얼리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주얼리 쇼핑몰에서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의류 쇼핑몰 보다는 의류 쇼핑몰은 약간의 섹션을 좀 나눠 가지고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면 주얼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귀걸이를 최대한 많이 진열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볼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살때 저거 저거 저거 한 번에 같이 담을 수 있게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쇼핑몰의 디자인을 생각하기가 되게 좋은데 디자인보다는 이러한 고객의 패턴에 맞춰 가지고 쇼핑몰의 UI를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해보셔야 되고 리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즘 자사 쇼핑몰은요 어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리뷰들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성된 리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리뷰를 많이 쌓아주셔가지고 최대한 자사 쇼핑몰을 키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사 쇼핑몰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깔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면 고객이 그냥 가격 비교 안하고 여기 와서 사요 네이버는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들 중에 서 고르러 들어가고 쿠팡은 내가 샀던 것도 사러 들어가고 그리고 자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쇼핑몰에 내 스타일의 제품이 신상 없나 라는 걸 푸쉬를 받고 그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재고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깔아둡니다. 그러니까 고정 고객을 굉장히 많이 확보시킬 수 있는 게 자사 쇼핑몰이기 때문에 자사 쇼핑몰을 개발을 하시려고 한다면 고객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한 번에 장바구니에 많이 담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연령대라든지 제일 같이 어, 가져가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 다이렉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눌렀던 상품을 신문기사를 보면서도 또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캐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광고 같은 것들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레이아웃을 만드실 때 다른 잘 만들어진 회사를 어느 정도는 카피하고 모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제품을 진열을 시키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기획은 여기 상단에 들어가는 메인 배너나 사이드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컨셉이나 그리고 리뷰랑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곳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갈 수 있는 브랜드 자사 쇼핑몰의 형태를 좀 많이 띄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상 업데이트를 자주 해 줘야 되는 게 자사 쇼핑몰의 가장 큰 필연적인 부분이고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획전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좀 후킹할 수 있는 걸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사 쇼핑몰에 가입을 시킬 때 카카오톡으로 꼭 가입을 시키셔서 카카오톡의 채널을 꼭 무조건 추가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카러셀 요즘 카러셀 많이 하시죠 그 음, 카카오톡으로 푸시 메시지 보내는 거 열람률이 80%래요 굉장히 열람률이 높거든요 그런 광고들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페이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음, 어, 너무 많은 말을 한것 같아요 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챕터가 두 개나 남았는데 드라마 하십니까? 재밌죠? <웃음> 재밌어요 근데 왜안왜안오지 네 오기로 했던 2 0 명은 다 어디로 갔니? 그렇습니다. 네 무료인데 괜찮아요. 전곧 인스타도 털리고 다 털릴 거니까 아무튼 재밌죠? 네 스토리텔링과 사진 리뷰 요세 개가 상세 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부분일 건데 어 요거는 좀 되게 재밌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라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내 쇼핑몰에서는 고객들이 만들어낼 스토리가 있는가 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 쇼핑몰에 들어왔는 고객들이 내 쇼핑몰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야 이런 데도 있다? 라는 이야기의 스토리 한마디로 마, 바이널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져 있는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쇼핑몰은요. 콘돔 케이스입니다. 가죽 콘돔 케이스를 판매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케이스 위쪽에 어, 여자친구 이름을 각인을 해줘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선물용으로 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여자랑 있을 때는 절대 꺼내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건데요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19금용으로 상품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하리보 젤리를 같이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 옆쪽에 상품페이지 제 하단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제품의 이름은 실제 홍콩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홍콩 가세요. 라고 해서 홍콩의 스트릿의 이름들을 다 갖다 놓고 이 이름을 상품명으로 다 쓰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이 쇼핑몰을 기억하겠죠.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쇼핑몰을 만들어 내 주시는 것이 브랜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여기 싸니까 한번 봐봐 라고 얘기 빼고는 다른 이야기를 뭘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쇼핑몰을 처음에 만드시고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가실 때 고객들에게 담아주는 가장 키포인트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니트피플이라고 하는 쇼핑몰인데요. 이 쇼핑몰에 들어와져 있는 이 상품들을 보면 다 컬러감이 쨍하게 사진 잘 찍었죠. 근데 톤앤매너가 굉장히 잘 맞아요. 폰트의 크기 그리고 제품의 색상과 동일하게 가는 폰트의 디자인들 제품 디자인의 색, 사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려면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페이지에 이런 대표 사진을 쓰실 때에도 보면 제일 잘 나온 베스트 컷을 많이들 쓰시지만 베스트 컷을 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봤을 때이 쇼핑몰의 컨셉이 정말 내가 각인될 수 있을 만큼 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통일성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의 컨셉을 노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굉장히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죠. 이렇게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면은 제품들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블랭킷이라도 겹겹이 뭐 컬러별로 막 쌓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착샷으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제품을 딱 그것만 도드라지게 대표로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도 있고 두 번째는 제품의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제품의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죠. 착샷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이 제품은 패션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이것을 입었을 때 또는 썼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이고 내가 썼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 사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목에서의 얼마만큼 떨어지는지에 대한 길이감 그리고 옷하고 에 배치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이 하나의 사진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찍은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한테 이 상품은 이런 거예요 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고객들이 정확하게 내가 누르고 들어가서 구매 결정력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사진을 대표 사진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통일성을 좀 갖는 상품 페이지를 만들라는 거고요 이거는 후기만 이, 유, 지금은 만개 이상이 된거 같은데 어, 후기를 쓸수 있는 이유를 좀 전달해 주는 부분이 이 상품 페이지에서는 제일 크게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 보면은 상품 페이지 상단에다가 리, 리뷰 이벤트 되게 많이 하죠 스타벅스 쿠폰 주니 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주니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잘 통하는 그 리뷰 이벤트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 주시는 거예요 쿠폰 받아놨다가 유효기간 지나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좀 고객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포토리뷰 쓰면 은 리뷰, 쓰면은 리뷰 그 네이버 페이 포인트 더 주니까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서 리뷰를 쓰기는 하는데 그때 쓸수 있는 고객들한테 무기들을 던져줘야 돼요 고객도 그냥 장문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뭘 주면 제일 좋을까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힘들을 주면 돼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쓰는 리뷰들이 다른 고객들이 그 리뷰를 너무 많이 읽어서 조회수가 폭발했다는 걸 저한테 자꾸 알림으로 오거든요. 제가 리뷰를 되게 잘 쓰나 봐요. 거기 얼마 전에 뭘 샀냐면 말발굽 샀어요. 말발굽저 현관문 말발굽.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샀는데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말발굽 가말 3,000원짜리 샀는데 택배가 너무 정성스럽게 온 거예요. 거기 제 이름을 썼는 거에 편지를 써서 엽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자분이 이렇게 제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고 어 포장은 신문지로 돼 있었어요. 요즘 신문 잘안 보잖아요. 오랜만에 신문을 봐서 또 반가웠어요. 근데 제품은 이제 말발굽이 탁 그냥 탁그 신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다 남겨가지고 오랜만에 신문지를 봐서 너무 반가웠다고 판매자님의 정성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말발굽 하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안전하게 올 수밖에 없, 없게끔 신문을 굉장히 꽉꽉 눌러 담아 주셔 가지고 완충포장 확실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도 너무 친절했어요 판매자님 많이 파시고 셔 응원할게요 라는 얘기를 썼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강사니까 어차피 쇼핑몰 하는 사람들을 다 리뷰를 다 써주는 거는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이유를 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던 었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을 딱 받았을 때 포장을 뜯는 순간 리뷰를 쓸까 말까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포장을 뜯는 순간. 고객이 내 나를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순간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지금부터는 그러면 고객들한테 편지를 써야겠네. 편지 언제까지 쓰겠어요? 주문이 너무 많은 편지 못 쓰잖아요. 그리고, 아, 그러면 사은품을 줘야지. 사은품? 쓰잘데기 없는 거 주시면 욕더 먹습니다. 관련도 있는 상품을 주셔야 돼요. 리뷰를 쓸수 있게 여기가 하는 거는요 어, 여기에 작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제품 자체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남길 수 있죠 이유를 주는 거예요 뭘 샀을 때 바로 리뷰를 쓸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상품을 사자마자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일 수 있는 것들 여기에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를 줘요. 인스타그램 그 포토카드를 하나 주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은 거기에서 또 이거 마리모를 하나 더 보내주거든요. 이기를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그 포토카드 들고 왔는 제품 포장되어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리뷰 올리는 거예요. 이유를 줬죠. 할, 할 무기도 줬고. 그러니까 리뷰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런 리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될까요? 결국은 고객이 구매 전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품페이지를 너무 멋있고 이쁘게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포장에 힘을 쓰고 있다면 고객들이 리뷰를 쓸수 있는 이유를 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품페이지 상단에다가 뭐 이벤트 배너, 뭐 이미지 디자인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게 아니에요 리뷰 이벤트 배너 그런 걸안 넣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리뷰가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상품을 뜯었을 때 무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리고 열 마디 말보다 빠른 이미지 gif 음자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 리프트 다운 업 이렇게 사진 이두 개만 넣어놨다면 고객들이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잡아당겨서 올려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gif 이미지를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뒤쪽에도 또 만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 사진이 제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 GIF로만 만든 상품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접니다. 제품 상품 페이지가 다이 GIF로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뭐 요렇게 머리를 말아 가지고 해주면은 되고 이거를 소세지를 뽑아 냈을 때 머리가 이렇게 파라라라 이렇게 파마머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 잘때 이거 하고 자면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자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여기 끝에 잘안 맞으면 머리가 짧으면 이렇게 굽혀라 뭐 이런 것들을 gif로 다 만들어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 gif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거를 유도를 한 거예요 뭐 100마디보다 GIF로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해주는 게 신규, 고객들의 경험성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스토어 상품 페이지인데 그 생율밤, 율밤 파는 데입니다. 밤. 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뭔가 오,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맞는 밤은 어, 저거보다 양은 적게 받긴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고객들이, 음, 이렇게 밤이 오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이런 이미지들 하나씩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명할 그 이미지가 없으면은 만약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거 먹을 거라서 설명할 게 없잖아요. 별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컷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gif로 만든 움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성 있게 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그 플로우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조금 잘 만들었었던 상세 페이지라서 제가 가져다 놓기는 했고 저희 책에도 다 들어가져 있기도 해요 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와디지용이랑 스마트 스토어용이랑 쿠팡용이랑 자사몰용이 다 달라요 자사몰용 상품 페이지예요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페이지는 사실은 고객들이 많이 찾고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라 하는 현실감 넘치는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 페이지가 더 많이 통해요 리뷰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서도 그게 가산점이 또더 있잖아요 상위 노출 가산점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랑 뭐 사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나타내주면 돼요. 리뷰를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고를 해서 내 페이지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사몰은 그래서 내상권을 만들어주는 마케팅을 했을 때 효율이 뽑혀야 돼요 그래서 그 상품페이지를 만들 때 기획형 상세페이지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런 기획형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너비는 860요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사몰이 그 사이즈가 이미지가 너무 넓으면 음좀 글씨가 너무 작게 보여 가지고 860이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너비가 900입니다 900에서 양쪽 여백이 20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2만 픽셀 이라고 해 놨는데요 요즘에는 이 상품이 어떤 설명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길이는 유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수 있지만 상품페이지 길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2만 픽셀 이내로 꼭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모바일을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폰트를 크게 크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글씨는 너무 많이 넣치는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순서가 제일 많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이 페이지에 들어왔는 순간 하나만 사고 나가게끔 하면 안 됩니다. 자사몰에서 할 때는. 왜 그럴까요? 광고에 대비해서 로아스라고 하는 매출액이 뽑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이 만약에 15,000원짜리 상품이에요. 그러면 광고비가 15,000원이 발생했는데 15,000원에 하나 팔렸어요. 그럼 로하스가 100% 잖아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렇죠. 200%가 나왔어요. 그러면 3만 원치 팔렸죠. 15,000원 놓고 3만 원치를 팔렸는데 이게 15,000원짜리는 원가가 2,000원이 될 리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거의 만 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5,000원이잖아요. 근데 광고비 15,000원 썼어요. 그럼 내가 남는 마진이 여기서도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을 때 적어도 세개는 사고 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2 플러스 1이든 3 플러스 1이든 이런 것들 많이 하죠. 한번 들어왔을 때 고객님 여러 개 사고 한 번에 나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할인하고 있다. 며칠 동안 3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옵션에 다꼭 넣어주셔야 되고 고객이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를 먼저 도출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상품페이지 뭐 만들 때 사, 사용했었던 방법이냐면 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기기피제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내용, 문제를 도출하는 걸 먼저 상품페이지 제일 상단에 넣어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모기기피제에서 제일 상단에 넣으실 내용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모기기피제를 안 쓰면 목숨의 위협을 왜 느끼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목숨의 위협을 왜 느끼는지. 찾아내니까 모기가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1위 동물이었어요. 전염병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뭐 되게 되게 그 공신력 있는 매체 이름을 딱 써가지고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1위, 모기. 당신은 이대로 방치된 채로 야외 활동을 하실 겁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 모기가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스크롤을 내리죠. 자, 이 부분에 위기를 던져주면서 매출을 올리는 또 다른 광고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보험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으면 남은 가족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목숨의 위협, 문제를 도출한다고 라 하는 거는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너는 위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상품 자체가 너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연적인 이유를 줘야지 스크롤을 내려요. 우리는 이탈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0초 만에 사, 나가요. 그럼 그거 이탈률이라고 하는데 그 이탈률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쇼핑몰의 기본적인 이탈률은 88% 예요 굉장히 높죠 한마디로 상품페이지 뜨기도 전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지도 않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던져줘야 되는 거는 고객들을 후킹할 수 있는 멘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왔는 고객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해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 상품을 살까 말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이유를 던져줘서 합리화를 시켜주거나 이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비자 심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출해 준 다음에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네가 왜 위험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네가 그런 걱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놨다 해결해 놓는 것들이 우리가 인증서가 이렇게 있어 인증서를 되게 상단에 넣어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인증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보통 제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고 tmi를 많이 하세요 고객이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충처럼 대답을 많이 해 놓거든요 고객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던져줘서 다른 상품에 비교해서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상품 왜 신뢰성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스크롤 계속 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들을 던져줘야 돼요 이 문제를 던지면 답을 해주고 문제를 던지면 답을 해주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설득까지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화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회사 제품과 내 제품을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내 옛날 버전에 비해서 지금 버전이 더 좋아진 부분이 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 또는 고객이 가지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는 차별화에다 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페인 포인트가 늦게 나와요.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을 꼭 사야 되는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 먼저 나오면 사실 먼저 정답을 던져준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뭔가 어, 매력이 없어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게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게 바로 부담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고객이 고민하고 있었던 걸 먼저 정답을 내려주는 거는 아니에요. 고객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우리는 그런 걸 걱정해서 먼저 만들었어 라는 얘기를 위쪽에 다 풀어주고 나서 차별화 부분에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더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써보세요 라고 하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후기들도 좀 많이 넣어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페이지에는 항상 상품정보제공고시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마무리 를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이거를 실습을 같이 하거든요 수업 중에 같이 이렇게 화면이막 저어가면서 같이 의견을 내가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오늘 그냥 북토크 시간이어가지고,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어, 공부를 잘 하고 싶으시면요. 제 책의 뒤쪽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 수강생이 상품 페이지,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잠시만요. 책이 어디를 보시면 제일 좋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획에 대한 부분은, 음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39쪽에 보시면은 37쪽, 37쪽에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서 작성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상세페이지 어떤 플로우로 작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잘 만든 상세페이지를 벤치마킹부터 해라 라고 해가지고 39쪽에 다음 장 40쪽에 보시면은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하나 로 놓고 걔를 프린트를 해서 옆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들이 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와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상품 페이지는 설명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내려가 보시면은 아 얘네들은 왜 상품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의 상품 페이지를 만약에 기획형으로 만드신다라고 하신다면 전략적인 내 제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스토리텔링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세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스토어는 리뷰 형태를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가신비적인 부분을 좀 녹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해 줘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상품페이지를 만드실 때 먼저 좀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한방차였어요. 이거는 레벨이 좀 높습니다. 왜 레벨이 높을까요? 식품인데 한방차라고 했죠. 한방차라는 거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 느끼시는 건 뭐예요? 건강이죠 자 식품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이걸 마시면 은어디 좋다 머리가 맑아져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식품이지 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레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은 얘네들한테 뭘 넣어야 되냐면 사진으로 죽여야 돼요 얘네들은 상품페이지 만드실 때 사실 사진 이것도 거기 책에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건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품들 있죠 이거는 제가 촬영 스튜디오에다 맡긴 건데 먼저 상품페이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라 해서 핀터레스나 이런 데서 정보를 먼저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상품페이지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사진을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맡겼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사진을 썼는이 배경지 있죠 이 배경지가 뭘까요 여러분 벽지입니다. 벽지가 색이 제일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벽지를 이렇게 한 사이즈를 사요. 잘라가지고 도배상 가가지고 사와요. 그런 다음에 조명에 따라서 얘가 색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색이 다르고 저렇게 보면 색이 다르고 요즘 벽지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벽지를 하나 갖다 놓고 위에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품을 올려놓은 거예요. 얘는 우리 집에 당연히 없겠죠 저 집에 혼자 사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 안 하겠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뭐 이런 장북대 같은 것도 없어요 수가 이거 안 쓰고 이,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 서구할까요 사야겠죠 모던하우스를 가시면 돼요 모던하우스 가시면 이런 감성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사고 뭐 한다? 사진 찍고 반품 다 반품했습니다 얘 빼고 얘는 담았으니까 얘는 닦았어요 뒤에는 바코드가 다 찍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 찍는 사진들을 다가다놓고 <웃음>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길가서 주웠고, 네 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제품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고객들한테 상품 페이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기획형을 만들 때 이런 그 설명 글을 좀 많이 못 쓰고 아까 뭐목숨의 위협을 주라고 이런 거에서 목숨 위협 주시면 시각처에서 이제 고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상품 페이지를 다 갖다 써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만들어져 있는 사진들을 많이 골라서 스튜디오에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찍어 달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에 해당하는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배터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이 옵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의 영역을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별 상단 이미지를 나와 있는 여기 어, 옵션별 상품 이미지는 쿠팡에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여러분. 쿠팡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 동그라미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죽만 찍었어요. 나머지다 합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합성. 그래서 이런 배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사는 데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거 한두 장 하는데 만원 이만원 하거든요 그냥 사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합성해서 넣는 게 낫지 굳이 저 그릇을 찾아서 조명을 째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합성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이런 것은좀 배워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상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아웃 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모아 주시는 게 디자이너의 힘이에요 거의 그래서 핀터레스트라든지 비핸즈라든지 이런 사이트 구글 이미지 사이트 이런 데서 굉장히 이미지를 저는 많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핀을 되게 많이 꽂아 요 그래서 저만의 보드가 따로 있어요 웹디자인 보드가 그래서 디자인을 할때 항상 그걸 열어 놓고 디자인을 해요 그럼 평탄은 쳐요 왜냐하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 은다 따라 하고 일반적으로 글씨나 폰트 같은 것들도 그 위치나 레이아웃 같은 것들 을 거의 다 따라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이트의 비엔즈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핀터레스트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국내 사이트도 있으시니까 봐주시면 좋겠고 미국에서는 여기가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SNS도 채널이기도 해요 광고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핀을 모아서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무료 사이트들은요 어 스플래시 사진 구하는 사이트 그리고 프리픽 이라고 하는 사이트랑 그리고 플랫아이콘 닷컴 이런 사이트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미리 캔버스도 지금 유료화가 조금씩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유료로 씁니다 여러분 구독해 가지고 돈 내고 그냥 쓰는 거내손한 시가 더 편한 게더 나아요 그 시간에 돈 다른 걸로 버시는 게 낫지 한 달에 만원 아끼겠다고 그 무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퀄리티 좋은 걸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미지 유료 사이트들 되게 많이 결제해가지고 일부러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만 원, 이만 원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프리미엄을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봐주시는 게 좋고 무료 폰트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나눔 글꼴에서 최근에 그 손글씨 폰트를 내놓은 게 있는데 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거 광고 소재로 쓰기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글꼴 패키지 들어가시면 은 폰트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글꼴만큼만 다운받으시고요 너무 많은 글꼴 다운받아 놓으시면 포토샵 속도도 느리고 윈도우 속도도 느려요 그러시니까 너무 많은 폰트 사용하지 마시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만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요거 폰트 잘못 쓰시면 100% 걸려요. 무료 폰트 검색해서 사지 마. 절대 다운 받지 마세요. 앞에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거나 회사라는 건뭐 아모레퍼시픽, 뭐 티몬 이런 것들 적혀져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포천시, 뭐 아니면은 뭐 경주시, 제주시 이런 거 적혀져 있는 건 괜찮아요. 관공서는 지자체가 주는 거는. 근데 그 앞에 뭐, 뭐, 한양, 뭐, 아니면은 뭐, hy,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걔들은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음, 웬만하시면 무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사진을 찍으실 때에는, 어, 저는 다이소에서 폰보드를 사가지고 찍습니다. 이렇게 포토돔을 만들어요. 육등분으로 30cm씩 잘라 가지고요. 위에랑 위쪽이랑 앞쪽이랑은 음, 안붙여요 양면 테이프를 여기는 바르고요. 그리고 위랑 앞은 안붙여요 왜일까요? 집에서 찍으니까 현관문 현관이 아니라 그 거실등이 위에서 떨어지죠, 빛이.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스탠드들 있으실 거예요. 스탠드는 앞에서 비출 수 있어요. 각도 조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빛을 쏘고 위에서 빛을 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앞하고 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이 판은요 반사판으로 씁니다 위에서 빛이 떨어지는 게좀 크다 그러면 은 반사판 앞쪽에 돼 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상품에다가 사진을 빛을 더 넣어 주시게 되면 위에서 빛이 떨어지면 은 위쪽만 밝고 아래쪽은 어둡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 반사를 주시게 되면 은 색이 아래쪽도 밝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시로 찍은 사진이 이런 겁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나쁘지 않죠. 이것들을 무료 그 눕기 따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따지니까 쿠팡용 상품 페이지를 만드시거나 단순한 제품에 대한 상품 페이지를 만드실 때에는 리무브 피지 같은 거 사용하셔서 눕기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책에도 눕기 따는 방법이 몇 가지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사이트가 제일 낫습니다. 제일 빨라요. 저도 그냥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리무브 피지 사이트도 유료가 퀄리티 높은 거는 유료인데 웬만한 것들은 그냥 무료로 600 정도 사이즈에서 나오시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어 모니터 화면을 하얀색으로 해놔요. 유튜버들은 모니터를 하얀색 배경화면을 해놓는 거 아세요 여러분? 라이브 할때 얼굴이 하얗게 보여야 되잖아요. 밝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조명을 항상 조명 대신에 모니터 조명을 쓰거든요 모니터가 하얀색 배경화면이 되어 있으면 얼굴도 밝게, 밝게 나와요 그래서 네, 대부분 배경이 하얀색인데 거기에다가 제품 올려놓고 손으로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 사이즈 비교만 해줄수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모니터 배경화면 하얀색을 좀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푸디 앱은 되게 색이 쨍하게 잘 나옵니다. 컬러감을 표시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푸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집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집마다 방향이 다르시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시거나 사무실에 사진을 찍으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품과 제일 각도가 제일 맞는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절기마다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가 떠 있을 때 만약에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어 의자를 여기에다가 요 의자가 있네요 의자를 이렇게 둬요 여기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 광목천을 하나 깝니다 감성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소품은 사야 돼요 소품은 제가 샀어요 이런 것들 여기 목이 깊이였거든요 그때 목이 깊이로 올려놓고 사진을 위에서 내려 찍어요. 그럼 빛은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전 여기 있죠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그래서 광목천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찍어가지고 하면 감성 사진 인스타그램용 감성 사진 같은 탑뷰 같은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뉘엿뉘엿 하기 전에 어 약간 노을지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사진 을 찍어주시면 사진 좀잘 나오고 여기에서 밝기 조정만 쪽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만드실 수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만약에 사진 찍으실 거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모기깃빛의 상세 페이지였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강의용 이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위쪽에다가 어뭐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 너무 다 나갔어. 아직 출시도 는다 나갔다고 이미 다 써놓고 거기다가 모기가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너무 험샷을 찍으면 안 되니까 그 가끔 바퀴벌레 약 파는 데 가면 바퀴벌레 그냥 진짜 진퉁 갖다 놓고 사진 찍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험한 사진들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수강생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되게 좋았거든요. 메디폼이었어요. 메디폼 되게 싸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안 팔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좀 다른 애들보다 싼데 왜 자기 페이지만 해서 유도가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어 강의를 들으셨는데 직찍이 좋다고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찍어서 올렸대요 그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남자 다리에 털이 무, 무성한데 거기에다 메디폼을 붙이셔 가지고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사고 싶을까요? 저는 그 페이지에서 바로 나와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 객관적으로 내가 미적 기준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디자인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맡기세요 그냥 이를 맡기는 게 낫습니다. 딱 봤을 때 자기가 모르겠다고 라 하시면 그분은 사실 좀 되게 아쉽기는 하죠. 제가 어, 털이라도 밀고 찍으시죠. 그렇게 아우 남자가 어떻게 털이 미나요. 아니 그럼 몸에 신체에 털이 없는 부분이라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뭐 귀찮으셨는지 안고치시더라고 끝까지 제가 뭐 얘기를 해도 안 고치시더라고요. 음,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 저도 내려놓고 그분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기가 피를 빨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거는 그위에다 까만색 종이를 올려놓고 글씨를 넣는 이유가 글씨와 이미지가 같이 있으면 은 고객 그 심리적으로 기억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먼저 넣어서 만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여기 넣었던 사진들은 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광목천에서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나쁘지 않게 사진들 다 나오니까 만약에 촬영비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다 집에서 찍었어요 이 틱톡에서 제가 터졌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서 <웃음> 틱톡에 있었던 거다잘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용해 주셔도 돼요 여기 아벨모라고 하는 탈모 샴푸 판매하시는 곳인데 어, 사진 어디서 찍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요거는 호텔이죠. 여행가서 호텔을 찍으셨대요. 얘거 어딜까요? 길 가다가 풀백이 있는 데다 올려놓고 찍으신 거예요. 공원 같은 데서. 나머지 사진들은 여긴 카페고 얘랑 쟤랑 쟤랑은 이케아입니다. 사진 찍기 제일 좋은 곳이 이케아예요. 그래서 이케아 가가지고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세요. 올려놓 쇼룸에 올려놓으시고 사진 찍으세요. 쇼룸에서 사진 찍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지 말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초상권이라든지, 걔네들이 해놨던 DP가 카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셀링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제품을 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려놓고 내 제품 찍는 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가셔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쇼룸은 원래 사진을 찍으라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 다 소품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약간의 리뷰 사진처럼 진짜 써봤던 것처럼 이렇게 찍으실 때는 에 이케아가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촬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명도 워낙 이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놓으면 좋은데 내가 파는 제품이 엄청 크다. 그러면 가방에서 못 꺼내니까 그건 좀 힘들죠. 그런 거 빼고는 가방에서 꺼낼 수 있는 소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장소에서 집 안에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뻔뻔함을 무장할 수 있다면 가서 찍으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보여드렸던 한방차 상품페이지는 사진 이렇게 찍었던 거였어요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배경지가 근데 조명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이 벽지의 느낌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는 상품인데 상품페이지 만들 때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스마트스토어용 상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길게 상품페이지를 만들되 중간중간에는 글씨는 다 텍스트를 다 잘랐어요 왜 이랬을까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등록할 때 이미지 한 번에 다 넣어주고 나서 중간중간 저 이미지 있는 부분을 사이를 클릭해서 이미지 글씨에 있는 걸 타이핑을 한번더 해요. 그리고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그럼 블로그형 상품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문력이 높아도요. 사진 하나 갖다 놓고 글씨 쓰고 사진 하나 갖다 놓고 글씨 쓰고 하다 보면 흘러가는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 페이지가. 원고를 쓰는 건데 상품 페이지에서는 그 원고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당시에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이런 거다 써놓고 다 잘라가지고 거기에 타이핑만 하시면은 상품 페이지 등록하시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갖다놓고 쓰고 갖다놓고 쓰고 블로그처럼 쓰라는데 글이 안 나와요. 위에만 글에서, 글에서 글씨가 많고 아래로 갈수록 글씨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네요 제가 말을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궁금한 시간 없으세요? 들으시면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없다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랑 같이 이야기하기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랑 뭐 이렇게 1대1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 안 하시는 건가요? 뭐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집에 갈 거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 나누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웃음>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어떠세요? 응? 응? 아, 예. 네. 근데 혹시 그술판매해보어요술판술을 응, 응. 그, 응, 응. 그 판매해 봤냐고요? 온라인에는 위스키 못팔고 전통주만 팔수 있습니다. 그럼 술이라는 게 들어와서 드러... 판매 게, 저, 페이지에 보여지면 안아 그렇진 않아요. 술은 보여 줘도 괜찮아요. 뭐 언더락 잔 파는데 그 위에 뒤에 위스키가 있다. 그거 괜찮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 간단한 것들은 답변 바로바로 해 드리고요. 그리고 메일 온것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영상 컨텐츠로도 만들어 가지고 또 올려 드리기도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하신 그런 궁금한 이런 내용들 좀 소통하고 싶거나 하시면 유튜브에서도 같이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수업 들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책도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메일이나 유튜브에서 댓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